다시덮 h I c a n 게 남겨진 p g i v i n 차가운 그 다가와 다가와 어느새 입술은 새빨간 너 슬이로흐린이 불캠핑몰 어지러운 그 향기가 나를 이끌어 좋아 좋아더 너무 좋은 날 c a l 커 i 커 h me c a l l me c a l l me 내 안의 세계가 바스라져내리내 반짝이는 크리스도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어느새 입술을 내버려 도 사만의 검은 때 아이 <목소리나> It l l it all, it e l l